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A3 Still Alive 가 오픈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그래픽 덕분에 보는 맛이 확실한 게임인데요 아쉽지만 PC 버전이 따로 없어 애플레어로 PC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현재 애플레어 검색 1위를 달리는 녹스 애플레어로 어떻게 A3 Still Alive 를 즐길 수 있는지와 초반 A3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녹스 애플레어의 설정법입니다 이번에 녹스 애플레어에선 안드로이드 7.0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중 멀티 애플레어로 눌러서 애플레어 추가를 통해 최신버전 9버전까지 싹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애플리어는 매번 버전별로 새로 설치하면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기기 호환 때문에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녹스는 서로 따로 설치가 가능하니 이 점이 멀티플레이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A3는 안드로이드 7버전 최신으로 설치하며 기기 호환과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잘 되어 나옵니다. 녹스 애플리어로 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에 주소창을 통해 이용해주세요. 아차 테라 히어로는 안드로이드 5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A3의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캐릭터는 총 5가지가 있고 커스텀은 바디 커스텀을 할수 없는 단점이 있네요 커스텀의 자유도는 얼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광전사의 경우 캐릭터의 얼굴에 어 반쪽짜리 가면 같은 게꼭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네요 일단 전체 캐릭터를 다 만들고 초반만 플레이 해봤는데요 저도 아직 어떤 직업으로 해야 할지 못 정해서 일단 전체 다 플레이 해봤습니다 비교를 위해 초반 튜토리얼 클리어 후 도전하게 되는 실랜드 광산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은 전부 다 자동 플레이로 했고요 보스전에서만 해피키 정도 제가 컨트롤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진짜 퀘스트 딱 끝나자마자 던져 들어간 캐릭터들입니다 Thank right. you. 공소 같은 경우는 맨 처음한 캐릭터이고 컨트롤 미속으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데미지의 측정을 봤을 때는 평균딜과 최고 딜은 감살자가 제일 높게 나왔고요. 하지만 극 초반에 랩 8로 해본 플레이이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클리어 시간으로 좋다 안 좋다 판별은 안 하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캐릭터 정한 뒤에 배틀로얄도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